여러분 야구 개막 언제 하나요? 진짜 야구 개막해서 나 빨리 야구장 가고 싶은데 야구 지금 롯데 기대된다고 여기서 롯데 팬인 사람이 올수랑 나밖에 없겠지만 진짜 이번 시즌은 좀 기대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피파 BJ인데 야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개막식이 4월 1일이라고? 아닐걸? 나 3월달부터로 알고 있는데 4월 1일이라고? 야구 개막식 시즌이 네이버 들어가 보겠다 언제야? 4월 1일이네? 와 4월 1일 토요일? 진짜네 개막식이 언제야? 4월 2일이네? 개막일이 와. 와, 진짜 이렇게까지 늦게? 해? 4월 2일? 뭐지? 와, 나 이렇게까지 늦게 할 거란 생각 안 했는데. 3월 2일쯤에 하겠지?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. 4월. 와. 고척에서 하는구만. 왜 부산에서 안함? 아직 아 그럼 난 이때부터 알바하겠다 4월 8일 WBC가 뭐예요? WBC 모임 이게 뭐예요?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게 뭐임? 3월 9일 오오 오, 한국전이 있네 오 오유 좀 재밌겠는데 이거 그거 하죠 야구 국제대회 어나 이거 저번 아 그건 아니구나 그건 미국 그 MLB랑 가는 거였고 이거 명단 어떻게 돼요 공격수 이거 명단 어떻게 되냐 롯데 선수 한명 있나 이거 어 명단 한국 명단 한국팀 어케 됨 명단 나왔어요 이거 어 재밌겠는데? 왜어게 보는 거야? 이건 뭐 축구랑 다른데. 한국 명단 바왔자긴 한데 솔직히 어, 있다 있다 있다. 어, 박세웅 나왔네. 투수. 오, 김원중. 마무리 투수 좋죠. 마무리 투수랑 박세웅 알죠. 양현종 이 선수랑 박세웅의 대결 봤었지. 하지만 졌죠 기아한테 음. 야 여기에도 정우영이 있네 야 할만한데 선수들 재밌는데 투수 포수 와어 근데 이거 양우진데 김원중에다가 야 선수 많다 정우영이 고석이 선수도 나 유명한 사람 알고 있는데 와이 의리 이 선수도 알고 김광영 아 맞다 김광현 저분이 또그거였잖아 mlb 선수였잖아 와 이정양이지 양이지 유명하지 아이 감사해요 최정 유명 아 근데 롯데에서 공격수 없다 아이좀 아쉽다 롯데에서의 공격수 없네